안녕하세요. 저는 장녀이고 두살터울의 남동생이 한명 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30대 초반인 동생은 고등학교 졸업 후에 이렇다 할 직장을 잡고 생활한 적이었고 일찍이 주식에 손을 대서 생활비 정도만 충당하면서 일정 부분 수익도 내고 집에서는 언제나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투자금은 부모님에게 자금을 융통받아 일부 투자한 걸로 보입니다. 저는 어릴 적 그런 안되는 거 알고 뜯어말렸지만 부모님의 아들 사랑이 급진했습니다. 그렇게 20대 좋은 시절을 보내고 30대가 되었습니다. 1년에서 2년 전부터 선실을 많이 본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얘기를 안하니 본인이 알아서 하겠지 하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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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증 환자같이 방에만 들어가면 잘 나오지도 않는 모습을 보고 있음 너무 답답하네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면서부터 동생은 항상 쫓기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보였어요. 초조해 보이면서 예민한 그 성격에 온 가족은 하루 웬종일 동생의 눈치를 보기 바빴습니다. 내가 답답해서 안되겠다는 생각에 동생에게 술이나 한잔하자면서 거실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풀어 나가고 있는데 동생이 우물쭈물하다가 제게 말하더군요. 혹시 누나 명의로 저금리 대출을 받아서 빌려줄 수 있어? 얼마까지 될까? 라면서 말이죠 도대체 얼마나 손해를 입었기에 대출까지 끌어다가 또 주식을 하려고 하는 걸까 싶어서 자세히 이야기해보고 듣고 판단해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듣는데 코로나가 갑자기 터지면서 주식이 반대매매가 당하고 깡통계좌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주식을 모르던 저로서는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돈이 다 없어졌다고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빠 엄마가 3천만원이라는 돈을 줬는데 그게 하나도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는 이제 제게 돈을 요구하는 남동생에게 전 대출해서 주식하려면 절대 안 된다고 빡 잘라 말했는데 많이 서운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혈연 끼리 돈으로 나중에 문제가 되면 사이도 안 좋아지고 골치 아플 것 같아서 거절했습니다. 남동생은 직장은 없지만 일용직 생활로 근근히 생활 자금을 벌며 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 동생인지라.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제대로 된 직장 구할 때까지는 생활비는 빌려줄 수 있으니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고작 30대 초반이면 세상에 나가서 할 일자리는 많으니 미래를 보라고 말하고 있는데 제 잔소리가 듣기 싫은 듯 혀를 차며 일용직 나가는 것이 거리가 더 낫다는 동생의 말에 참 해줄 말이 없더군요 첫 술에 배부를 수도 없고 처음에 차근차근 배운다는 생각으로 들어가서 6개월 1년 회사 다녀보면 커리어도 쌓으면서 차차 능력 개발을 시키면 델타인데 노력도 안하고 정신을 못 차리니 정말 답이 없는 건지 동생도 생활이 좀 나아져야 하는데 빚에 허덕이는 것 같아 힘들어하고 있으니 너무 답답하네요 저러다 몰래 다른 곳에서 돈 끌어다가 빚만 더 질까봐 걱정스러운데 본인이 바뀌어야지. 제가 동생을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답도 없는 질문인데 신세한탄 해봅니다. 일단 부모님에게는 이번에는 도움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집에 얹혀살면서 생활비조차 보태지 않는데 이렇게 우냐우냐 하다 보면 어떻게 세상 사르냐는 겁니다. 절대로 말이죠.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가지 일들을 겪게 되고 여러가지 인생들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지 라는 목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각자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기에 실패시 원망할 대상을 찾게 됩니다. 물론 자신도 포함해서 말이지요. 주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도박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허면 주식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도박꾼 기질이 있어서 일까요 아니면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며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배우려는 자세 때문일까요 세상을 살다 보니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 각각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누구에게나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배워나간다는 것이 좋은데 말이죠. 답답한 동생 때문에 이렇게 사연으로 푸념을 해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